지금의 10살 아이가 가입을 한다고 하면 8,000원대 나오더라고요. 만원이 안 된다. 응. 그만큼 후회되지 않는 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하고 음. 그... 음. 이전에 현대해상이 좀 압도적으로 좋았던 이유는 성천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었어요. 회사마다 뭐 질병 수술비 대신에 그 안에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항목들이 이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또 담보에 대한 부분도 제한되는 게 많았죠. 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병 후의 장애가 해하때 정말 중요한 담보인데, 음. 그 질병 후의 장애에서 보장하는 범위조차도 음. 어, 면책 사유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사회사들이. 네. 상대회사가 아, 그래서, 그래서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죠. 네. 거기다가 이제 나입 면제에 대한 부분도 음.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범위였는데, 거기서 이제 고객 중에 음. 100세 만기 앞으로 우리 아이가 쭉 가져갈 그렇죠. 어린이 보장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담보별로 싹 비교를 다 했을 때 DB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료가 어린이 보험에 있어서 저렴해요 음. 그리고 한도가 조금 더뭐 항암약물치료 담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타사에 비해서 한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에 좋은 담보들이 그렇죠 추가할 수 없는 담보들 음. 음. 그리고 납입면제 굉장히 좋아졌고요. 음. 하사에서는 질병수술담보가 우리가 동일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1회만 지급된다든지 그쵸. 이런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음, DB에 지금 현재까지 있는 질병수술과 1에서 5종 수술담보는 어, 많이 찐 수술비라고 마케팅하는 거 많이 네, 보셨을 텐데 네, 네, 그렇죠. 매회 지급이 어, 되고 있어요. 해당 지급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만약에 두 번을 연거퍼 수술을 하더라도 매회 음. 전제 조건 없이 제한 조건 없이 지급이 된다. 동일 질병에 대해서? 그렇죠. 네. 여기서 하나 맹점은 음. 1년에 연달아서 두 번을 하는 횟수가 평생에 얼마나 되느냐를 음.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 수술비가 비싸다. 음. 그럼 제가 절대 하지 마셔라 라고 할 텐데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디비가 그래서 장... 12월에 음.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았을까 음,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해서. 되거든요 결론 지어보면 어린이 보험에서 뭐 가격 경쟁력이나 한도 내에서 조금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음. 어, 10대 후반부터 음. 30세 이전에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DB를 어. 정말 많이 추천드립니다 DB손해보험 말고 그러면 이제 또 음. 메이저 사들 있잖아요 메리츠도 올해 작년에도 공격적이었지만 네. 올해도 뭔가 좀 음. 구별력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변화들이? 일단은 메리츠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종 수술비를 맨 처음에 손해보험사에 도입한 게 메리츠화제잖아요. 그렇죠. 메리츠화제가 수술비를 갖고 오면서 이제 회사들 발벗고 나서서 다 음. 도입을 한 건데 메리츠가 갖고 왔던 1에서 5종 수술비는 타사보다 음. 뭐 훨씬 더 보장이 좋았어요. 음. 왜냐면 생명사거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맞아, 맞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면책사항도 적고. 음. 그다음에 어 일반이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재왕절기라든지 요실금 치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장이 다 들어갔었고 음. 무엇보다 좋았던 게 아까 그 DB에서 수술비가 매회 지급되는 것처럼 메리츠의 종수술비도 어떤 제한 조건 없이 음뭐 1년 어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180일이 지나야 또 다른 수술로 본다든지 이런 게 없이 음. 매회 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1월이 되면서 음. 1에서 5종이 없어졌다 그래서 저희 설계사들이 뜨악했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더 크게 1에서 <웃음> 7종도, 7종으로 나왔어요 어. 음, 그러니까 보장 범위는 더 넓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어, 모든 회사한테 약간 엄포를 놓은 거죠 종수술비는 우리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음, 30대 이후만 돼도 이 메리츠 1에서 7종 수술비를 건드리기가 굉장히, 진단, 어. 예, 그니까 거의 진단비나 이런 걸좀 포기하고서라도 가져갈 거냐, 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어린이 태아 같은 경우는 괜찮죠? 보험료도 저렴한데 넓으니까.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메리츠가 음. 지금 나온 게 이제 갱신형 어린이 보험. 그쵸. 뭐 30년 네. 만기 뭐 이런 거. 그 그러니까 30, 30년마다 갱신. 어. 갱신되는 거. 그니까 러 지금의 10살 아이가 가입을 한다고 하면 8천원대 나오더라고요. 만 원이 안 된다.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30년을 간다고 하면 이 아이가 40살이 될 때까지는 월 8,000원대로 이렇게 큰 최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게 음, 엄청 장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30년 후에 갱신될 때 얼마나 요율이 바뀔거냐 음. 이런거 까지는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무조건 가져가셔라 라고 하는것 보다는 기간 음. 대비해서 보장을 늘리는 그렇죠. 입장.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고객님께서 음. 우리 아이의 안보장이라든지 수술비에 음. 있어서 기존의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거를 조금 나 부담 안 되지만 음. 마음이라도 편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음.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준비하고 싶다 음. 그런 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거든요. 나이대별로 음. 가입이 유리한 나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이도, 나이도 있다. 메리츠 건 메인으로 보시기 보다는 음. 기존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네. 어떤 대안책에 대한 음. 플랜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매번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이 저를 만나셔서 뭔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설계를 받으시고 가입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은 너무 꼼꼼하다 라고 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후회되지 않는 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하고 그 일을 하는 저가 후회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험연구실에 자꾸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랑 취지가 같아서 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고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불러주시겠지만 아, 그럼요 네. 네. 어,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음. 고객님한테 더 객관적인 자료로 더 도움이 되실만한 자료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해줘야 되나 <웃음>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